여기 가고 싶은데 오늘은 안 열른데. 이거 어제 안 열으니까 오늘은 아침에 와서 꼬밥 먹으러 왔어요. 첫 번째 거는 그거 뭐지? 그거 고수 고수 센트리 에그 어 옹목 꼬밥. 음? 두 번째 거는. 哎真 k e r a n 幫 o g i n e b o n 呢 a e 呢 f 呢 e n k 我 g i Tonfan, Tonfan, Tonfan, Tonfan, Tonfan, t o 牛 f o f 燒牛肉揀個蔬菜番茄白菜仔芥菜蔡新人菜菜心哎不好番茄白菜仔芥菜西人菜豆腐啊番茄番茄有有冇有有没有好好 오 그리고 팝은전본한거안전본한거 물어보는거 그런생각는 팝는 부족하면은 더, 너, 더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 오. 치겠다 간장이랑 식초 그리고 마유 다호주다있어 고기 먹어볼게요. 약간 생성한 토마토 느낌이 음 고기 잘했다. 跟住他是他是飲飲飲是他的他是他的他是他的咁是食的他是他的他是他的他是他的他 네, 그, 저, 가, 락은 약간, 연, 날, 그, 디자인 i 같아 l o o 어요 三十二 d 了 l 原來咧蒙古蒙古蒙古蒙古蒙古蟲真牛肚同蘿蔔 아이고. Uh, 레장 uh, Thank you. 없으니까 공원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 근처의 공원에 가고 거기에서 먹어볼게요. 와. 내가 김전 넣었어요. 아우간, 아우터, 그리고 로바 시켰어요. 해 먹겠습니다. 아우간.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허리찐다 너무 죽이 죽이. 음! 더 먹어볼게요. 음. 음. 와. 미쳤다. 음. 꼭물 먹어볼게요. 와. 이거 살짝 소니 옆에. 옆에 뽀뽀하고 있고것같아 그리고 그거 무도 먹어볼게요 무음와 너무 주시해 부드러운 그냥 사이자는 그 수분에 다 약간 육즙 다 안에 안에 넣었어 음 너무 맛있잖아. 음! 내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거 것인데, 나 처음 먹었어, 솔직히. 처음 네.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 인기 있는 거는, 진짜 인기 있는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이거, 쭈기쭈기이 약간 너무 맛있다. 다음에는 만두 시켰어. 음장. 투다도 만두인데, 하나는 빵처럼 생기는, 빵처럼 생기는 만두. 하나는 약간, 약간 만두 생기는 만두. 그, 어, 만두 먹어볼게. 음! 매치어 너무 맛있어 그비 약간 살짝 뜨거운데그 밀가루의 그 향기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 음, 음, 두시도 나았어 다음에는 이거 마, 빵처럼 생기는 만두 먹어볼게요. 아. 생각보다 고기 조금만 조었어 개인적으로 이거 더 맛있어 그리고 그가게는 만두 가게는 식초도 줬어요 지금 봤어요 본투 안에 모양이 하트. 음. 어? 아, 이거는 쿠키 베이스 백타트. 음. 맛있다. 음, 너무 부드러워.